한 교대생이 초등학교로 교생 실습을 나갔다. 처음 하는 실습이라 많이 긴장했지만 반아이들과 잘 어울릴 수 있었고 일주일 동안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실습 종료를 앞둔 어느 날 반에 한여자의 집에 화재가 발생해 2층에 자고 있었던 여자아이와 오빠가 죽었다. 1층에서 자고 있었던 부모님과 100일이 갓 지난 아기는 어떻게든 도망쳐서 살았다. 친구의 죽음에 충격받은 반 아이들은 모두 울면서 장례식에 다녀왔다. 장례식 후 학교로 돌아온 교생은 아이들이 미술시간에 그린 그림을 보고 있었다. 그림의 주제는 가족이었다. 모두 자신의 가족을 천진난만하게 그려냈다. 그중 죽은 여자아이의 그림도 있었다. 도화지에 그려진 가족. 아빠가 아기를 안고 엄마와 함께 1층 화단에 물을 주고 있었고 여자아이와 오빠는 2층 창문에서 3명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었다. 가족의 행복한 모습을 그렸다 그런데 교생은 깜짝 놀랐다 화재에서 도망쳐 살아남은 건 그림에서 1층 밖에 있는 3명 도망치지 못하고 죽은 건 그림에서 2층에 2명 그림은 그렇게 그려져 있었다 게다가 세 명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는 모습은 마치 Boo mm boo. -hmm.